어쩔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외로워요. 억울하게 맞서 싸우다가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는 모든 걸 내려놓거나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사람. 근데 엄마 아빠는 못놀 거예요. 분명히 이 엄마가 중재를 자꾸 하려고 들 거예요. 왜냐하면 집안의 먹칠을 굉장히 경악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. 수홍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은 진실이겠죠? 거짓말은 하진 않았지만 많이 빼먹었어요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기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지연 입니다 지연입니다 네. 저희 오늘 사주하다가 가져왔거든요 네. 네. 고립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뭔가 답답하고 굉장히 막 뭐가 얽혀있고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사람 성격의 성향을 들어가 보면 악의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고립이 돼 있을까? 왜 이렇게 안 좋을까? 뭔가 내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 환자 같아요 응? 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배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지금 내 감정에 내가 늪에 빠져가지고 미쳐있다고 라 보면 돼 이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좀 치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런 면모로 좀 보였을 때는 재수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 상황이 음, 어, 현재 상황이 그렇죠 우리 아, 해도 계속 이럴까요? 한 3, 4년? 단타로 움직이는 싸움이 아닌 것 같고 되게 골마 있던 썩은 뿌리가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음. 그래서 어이 혼자만을 두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 성향은 참줄대가 없기는 해 <웃음> 나름 쪼잔한 구석도 있고 아, 또 검소한 느낌도 있고 음. 혼자 생각을 한, 하다가 혼자 사고도 좀 치고 음. 엉뚱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이거를 악의적으로 보기엔 천진 난만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. 상황은 아마 이 사람 외의 것에 대해서 발현이 돼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외로워요 이 사람은 사주를 논하기보단 기운 자체가 지금 겉에 걸린 느낌?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옆에 그 사람이 있어도 거구나. 듣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이해하고 싶지 않아 아는 건 알겠는데 아는 척 하지 마 네가 뭘 알아 그래서... 네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 응? 나를 그냥 내버려 둬, 자꾸 건드리면 죽고 싶으니까 내버려 둬, 말하지 마, 이렇게 나와요. 아마 이 자체가 사실상 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 멋대로인 것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다만 내가 그냥 그 겉모습이 좋은 거를 포장했다고 라 봤을 때는 아마 이 성미를 사람들이 건드렸거나 나를 엮었거나 나를 구설에 오르게 했을 때이 사람의 속내를 껍데기를 벗기 시작을 하는 거지. 건들지 않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에요. 모든 걸 전투하다가 쓰러질 거예요. 모든 걸 전투하다 진짜 죽을 수 있어요. 억울하게 맞서 싸우다가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는 모든 걸 내려놓거나 전쟁이 끝나면 동 굴고 가서 살 사람.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사람.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. 이라고 보면 돼요 불쌍한데? 불쌍해요? 어. 불쌍하죠 어찌됐던 간에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나쁜 상황에 놓여져서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음. 안 건드렸으면 좋게 살 사람이잖아요 아. 이분 박수홍 씨예요? 아 박수홍 집안 문제 네. 어. 박수홍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눈물이 나거든요 진짜로 눈물이 나는데 결론을 얘기하자 그러면 이겨요 집안 싸움이라 이기고 자시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끝은 이겨요 근데 엄마 아빠는 못놀 거예요 분명히 이 엄마가 중재를 자꾸 하려고 들 거예요 왜냐면 집안의 먹취를 굉장히 경악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박수홍 씨는 살 수밖에 없으니 싸우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기지만 실질적으로 이겼다 볼 수가 없어요 본인도 이겼어요 너무 힘드니까 힘든... 총을 맞은 거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는데 또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, 오래 가요. 음... 죽을까봐 무섭네요, 진짜로. 그, 박송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은 진실이겠죠, 거의 다? 거짓말은 하진 않았지만 많이 빼먹었어요. 다 얘기한 거 아니고 줄여서 얘기했다라고 보면 돼요. 박송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 당신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야. 도둑질을 한다고 욕하지 말고 문간 열어 놓은 것부터 잘못을 탓해야 돼. 가족이 도둑이 되게끔 만든 건 본인 탓도 있어요. 잘 되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아니란 마음이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산 거야. 사실상 이 상황을 가장 악화시킨 건 본인 당신이란 말이에요. 멈췄어야지 그냥. 돈을 주고 받는 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라 보고 아마 계속 싸워나갈 거라고 보여요. 중독 포기는 엄마가 쓰러져때 잠깐 주춤하는 거지만 다시 또 싸우려고 준비를 해요.